그거 그냥 진짜 막 써신 거 같은데, 이렇게 탁, 탁. 어, 맞아, 맞아. 삶은 어, 그대로? 투박하게. 어, 투박하게. 근데 수육이 되게 하얗고 깔끔한데요? 오, 야들야들해 보여요, 그리고. 와. 비계하고 살코기 그냥 비율이 엄청나. 완전 황금 비율이야, 오. 황금 비율. 어, 자, 나왔다, 나왔다. 지금... 새우젓 먼저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나오던. 네, 바로, 바로 나옵니다. 두개더 나올 거죠? 응. 저희 주문한 거다 나왔습니다. 와, 이제 먹는 거볼수 있는 거야? 새우젓 직원으로 음. 먹어봐야겠다. 오. 그래, 일단 순정으로 새우젓에 찍어서. 어, 자, 저희 지금부터 도출 작전 시작합니다. 60분, 스타트. 와, 촉감 뭐야? 진짜 와. 부드러운데 진짜 귀엽다 와. 음 비계랑 고기가 조화가 좋아서 응. 입에서 그냥 뭐가 보이네? 음 지금 니사 입맛에 맞는 거죠? 이야. 어, 그런데 어, 아 남들이 보면 음악 듣기 저런 줄 알겠어요? 아, 어, 한쪽에 안 보이는 쪽에 아, 네. 어, 왼쪽에 <웃음> 이어폰 낀줄 알겠어 네. <웃음> 너무 부드러워요 음 근데 부드럽지만한게 아니라 쫀득하고 부드러워. 진짜 촉촉하고 약간 한정살, 가브리살 이런 것이 음. 는것 같아. 아예 그 육즙이 그냥 터져. 이번 그냥 원래 그고기 삶으면 육즙이 좀 빠져나가잖아. 맞아. 음, 근데 이거는 그 육즙이 가득 있어. 음. 음. 음 지금 마음 같아서 절차 도가능해 아, 뭐라고 생각해요? <웃음> 이야, 이래에 5단에다가 고추까지 음 올려가 지금 고지 음 먹으려고 하고 쌍장 많요 고추 와고고기느끼할수 음, 음, 음, 음, 음, 음. 있는? 진짜 이 크기는 독보적이다. 음 대박 맛이어 대박 맛이죠. <웃음> 시야 봐요. 고기에 이거 샌드위치 아니에요? 와. 오 음. 마늘이랑? 아니, 니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같이 먹고 싶어. 말니 아니. 아 자, 누가 지금. 누니지 누구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렇지. 와, 이래 우리가 니하던 대로 먹어주네요. 누군지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요. 와.